영어 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는 아트앤 파닉스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파닉스 아트 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닉스 아이. 미술 영역은 이글루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벨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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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미술 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아이 단원을 미술과 영어로 접목한 이모전 수업을 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포스 포스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아이의 모습은 추상적이고 복합적이고 직관적이며 창의적 사고를 잘하고 예술의 재능을 배고 언어적 능력이 있답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영어 미술을 통해서 창위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예술의 기능을더 발전시킬 수 있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파닉스 아이를 통해서